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쌓아는 게 바로 돈 버는 방법인데요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집에서 할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온라인 사업이란 스마트 스토어 나 위탁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 방법은 사업자를 등록해야 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 통신판매업을 신고하는 방법까지 유튜브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통 쇼핑을 할때 어떻게 쇼핑을 하시나요 요즘 핫한 키워드가 추석선물세트죠 추석선물세트를 검색해 보면 은 이렇게 다양한 어, 제품이 나오죠 여기서 저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로 보는게 바로 상세페이지 입니다 상세페이지의 내용이 어떻게 알찬지 괜찮은건지 상세페이지를 보면서 제품이 어느정도 좋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상세페이지가 만약에 허접하면은 상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되게 되겠죠 그리고 두번째로 리뷰를 봅니다 리뷰의 평점을 보고 실제로 사람들이 사용해서 이렇게 받고 사용한 솔직한 경험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제품이 괜찮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탑판매와 스마트스토어 같은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썸네일도 중요하지만은 상세페이지를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잘 꾸미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떻게 상세페이지와 썸네일을 예쁘게 만드는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토샵 필요 없이 컴퓨터나 핸드폰만 있어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 라고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미리 캔버스로 들어갈게요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디자인 툴 미리 캔버스 라고 나오죠 미리 캔버스는 모든 디자인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냥 글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템플릿에 포함된 요소와 텍스트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템플릿을 섞어서 하거나 템플릿에 있는 일부 요소만 디자인에 사용해도 돼요 수정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수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미리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인물 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인물 사진의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업종이 달라서요 미리 캠퍼스 고객센터에로 미리 문의해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회원가입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여기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여기 회원가입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체크를 누르시면 되는데 만약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다면은 여기를 그냥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새 문서 만들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저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라서 여기 보시면 상세 페이지라고 여기 나와있죠 여길 누릅니다 왼쪽에 디자인이 있죠 디자인이 나와있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템플릿으로 덮어쓰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지금 들어왔죠 원하는 곳에 글씨를 수정하거나 사진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을 클릭하면 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마우스로 그냥 왼쪽을 클릭하시면 은 선택이 되고요 이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를 누르면 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글씨도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은 글씨를 선택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니 선크림 이렇게 피부가 숨쉬는 가벼운 데일리 선케어 여기도 수정이 가능한데 그냥 냅둘게요 그리고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글자색이 있죠 글자색 변경, 배경색, 뭐 외곽선, 그림자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가 찍은 사진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왼쪽에 보시면은 이내이미지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내이미지 사용 클릭 사진이 있는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추가가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 사진을 좀 수정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사진 수정하는 게 있죠. 자르기도 있고요. 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필터를 이렇게 클릭만 하면은 쉽게 쉽게 색감이 바뀝니다. 사진의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곳만 자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르기를 눌러서 이렇게 마우스를 조절하면요. 원하는 곳만 가지고 올수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다시 크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놓고. 그 대신 사진이 해상도가 좋아야 되겠죠. 원본 사진이. 지금 사진이 크기가 작아서 좀 깨지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원본 사이즈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필터를 적용해서 바로바로 색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화산, 뭐 저녁 노을, 밝은 뭐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 사진을 넣을 때누기를 따고 싶다 이 사진도 원래는 누끼 딴 사진이에요 누기를 땄는데 어떤 걸누기 땄냐 원래 원본은 이렇게 배경이 있는 사진이에요 흰색 배경이 있는데 이거를 누기를 따가지고 흰색 배경을 없앴습니다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글로 remove bg를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에서 배경 제거라고 나오죠 여기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 이미지 업로드를 누를게요 파란색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이거를 수정하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를 누르면요 잠시 후에 배경이 싹 날아간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일반 다운로드를 누를게요 사진을 좀 많이 다운받고 싶다 하실 때는 저는 이 사이트를 가거든요. 픽사베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합니다. 예, 원하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음, 이 사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사진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있죠?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클릭. 로봇이 아닙니다. 클릭. 다운로드. 잠시 후에 이미지가 다운로드 되고요. 네, 이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이 이미지를 눕기를 따 볼게요 리무브 비지 사이트로 왔습니다 이미지 업로드라고 파란색 글씨 클릭하시고요 픽사베이에서 다운받은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릅니다 잠시 후에 뒤에 배경이 싹 날아갑니다 보시면 분명히 배경이 있었죠 근데 배경이 날아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시면요 아주 쉽게 눕기를 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눕기를 따고 나서 미리 캠퍼스로 다시 왔습니다 리무브비지에서 눕기를 딴 이미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 이미지 사용을 누르고 눕기 딴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 여기 초화 됐죠. 클릭하면은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뒤로 보내고 싶다.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 그러면은 이렇게 맨 뒤로 보내져요. 여기 글씨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글씨 그리고 여기 아이코 위치도 그냥 클릭만 하면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왼쪽에 도구창이 바뀌게 되죠. 여기 화면을 조금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키보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은 확대가 되고 아래로 내리면은 축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축소, 확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글씨나 사진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왼쪽에 도구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템플릿이 있고요 사진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예다 무료고요 요소를 눌러서 예, 일러스트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누르면요 조합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데요 조합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스타일의 폰트 종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누르면은 쉽게 쉽게 이런 글씨체나 아니면 이런 디자인을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텍스트에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십니다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그리고 글씨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위에 그룹 해제가 있습니다 그룹 해제 컨트롤 시프트 g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해제를 누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해제가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글씨를 바꾸겠습니다 킹으로 바꾸겠습니다 근데 지금 글씨가 조금 안 맞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늘리면은 맞춰지죠? 이렇게 텍스트의 스타일을 적용시켜서 아주 쉽게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기본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경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배경으로 클릭만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배경을 클릭만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돼요 웹용이 있고 인쇄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웹용으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png 파일로 받을 건지 jpg 파일로 받을 건지 여러 가지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모든 페이지로 그냥 하시고 한 장의 이미지로 합치기를 누르면 은한 장의 이미지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누르면 은 다운이 됩니다 멋진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지금 한 장의 페이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서 만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미리 캠퍼스를 아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